오늘은 다이소에서 산 2,000원짜리 냄비로 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자를 열어볼 건데요. 유튜브에서는 유튜브들이 언박싱이라고 말하는데 2,000원짜리 냄비를 언박싱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쑥스럽지만 이것을 산 이유는 가끔씩 정골 같은 국물 요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스텐 냄비로 먹으면 분위기가 조금 안 사는 느낌이 있어 조금은 색다르게 먹고 싶어서 구입했습니다. 실제 이 냄비로 밥을 해보고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전 영상은 위에 링크를 보시고 물기를 뺀 살은 씻어서 물과 동량으로 계량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불로 해서 물이 끓을때까지 끓이시고 물이 끓어오르면 뚜껑을 열고 살을 한번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살의 열이 전체적으로 퍼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은 냄비나 살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불에 5분 아주 약불에 5분 하시고 뜸은 10분 정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불을 세게 올려서 바닥이 살짝 소리가 나면 불을 끄는 스킬도 있는데 이것은 마이야르 반응으로 더욱 구수한 밥맛을 내기 위한 방법의 한가지입니다. 바닥에 누룽지가 되는 것이 싫으시다면 그냥 끄시면 되겠네요. 뜸을 들일 때 냄비 뚜껑을 열어버리면 밥맛이 떨어지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밥을 잘하는 방법은 잘 씻는 것과 물조절 그리고 불조절입니다. 잘된 밥은 윤기가 있으며 밥알의 형태가 살아있고 밥 자체만으로도 맛이 있습니다. 또 주의할 점은 밥양에 맞는 냄비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산 냄비로 밥을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냄비는 직화 전용이고 물에 담궈두면 깨지기 쉽다고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편에는 나무 도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분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